이 어깨가 나오는 대신 가슴이 뭔가 앞으로 움찔거리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뒤에서 등이 넓어지면서 옆으로 밀어주고 앞에서 대흉근이 넓어지면서 옆으로 밀어주면 어깨가 벌어지게 됩니다. 운동 초보분들이 해야 할단 하나의 운동은 바로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왜 푸시업이 아니냐고요? 푸시업은 기능적으로 정말 좋은 운동은 확실한데 초보자 분들에겐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가슴에 이게 움찔거리는 자극이 오느냐입니다 막 팔이 막 많이 힘들어 가고 막 어깨가 막 많이 힘들어 가면 은 뭔가 조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가슴에 자극이 잘안 오신다면 일단 가슴을 열때 가슴이 열리지가 않고요 이 팔로 이렇게 버티거나 또는 상부승모근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갈 때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팔로 버티거나 약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프레스할 때 가슴이 말리거나 어깨가 지나치게 개입되는 경우 세 번째로 프레스할 때 빨리 팔꿈치를 반동으로 팍 뻗어서 아직 신경이 발달이 잘 되지 않은 가슴이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힘드니까 팍 뻗어 버리면 은 사실 여기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동 없이 그대로 지그시 쭉 뻗어 주시면 은 여기가 완전히 수축이 됩니다 만약에 안 뻗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뻗어버리시면 오히려 가슴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리는 경우. 그럴 경우는 사실 다안 뻗어도 되세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가동 범위란점꼭 명심해주세요. 자, 체스트 프레스 하는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게 정확히 잡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은 가슴에 전달이 잘안 되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중앙에 놓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등을 딱 붙여주십니다 프레스를 할수 있도록 정확히 밀어줍니다 딴 데가 막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자 배를 잡고 가슴을 열듯이 어깨를 뒷대각선으로 아주 살짝 넘겨줍니다 자연스럽게 무게를 받으면서 가슴을 열어주듯이 쭉 받아주세요 이때 복근이 여기 살짝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벌리셨잖아요 이때 어깨와 등이 이렇게 팍 펴지면 안 되거든요 다리도 좀 쓰시면 좋거든요 다리로 밀어주면서 최대한 붙이면서 그리고 복근에 힘을 주면서 팔꿈치를 끝까지 뻗을 수 있도록 보통 푸시업이나 뭐 체스트 프레스 할때 그냥 이렇게 쭉 뻗으시거든요 그게쭉 뻗지 마시고 이 어깨가 나오는 대신 가슴이 뭔가 앞으로 움찔거리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걸 연습 하기에 체스트 플러스가 참 편하거든요. 그리고 수축하고 보통 팔꿈치를 딱 펴가지고 쉬시는 분이 많은데 바로 다시 가슴을 열어주는 형태로 돌아가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제 손목이 아프신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그 경우에는 보통 손목이 이렇게 꺾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무게를 조금 낮추셔가지고 정확하게 손목을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가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손목이 조금 안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있다면 약간 새끼손가락의 힘을 좀꽉 잡으시면은 이게 조금 덜 꺾이거든요 손목이 아플 때 새끼손가락 힘을 딱 신경쓰면서 손목을 펴려고 노력하시면서 요렇게 넘겨주면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신으로 해보시면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운동에 대해서 더 욕심이 생기실걸요 그때는 아마 멸치탈출이 아니라 진짜 몸짱을 향해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상 멸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